안녕하세요 제시시골해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메가 C마스터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의 매장가는 9 9 5 0만원이었고요 전체 이름은 오메가 C마스터 12시쪽에 오메가 C마스터 그리고 이렇게 아쿠아 테라 제품입니다. 아쿠아 테라는 방수가 1 5 0 m 이고요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60시간입니다. 아주 넉넉한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이 제품은 베젤과 케이스가 색깔이 다른데요. 위쪽은 로즈골드 18K 로즈골드고 아래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전체를 살짝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디버클입니다. 오메가. 눌러서 여는 디버클이고요. 이와 같은 오메가 c 마스터 제품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크라운을 제외한 사이즈가 41mm이고요. 다이얼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 바깥쪽에 60,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 0에 날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18K 로즈골드로 시침, 분침, 초침 모두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남성 시계입니다. 이쪽도 오메가 뒤를 보시면 이쪽에 방수가 있는데요. 방수는 150m, 5 0 0 f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스인레스 스틸에 써있죠. 이건 스인레스 스틸, 이건 골드입니다. 18K. 그리고 안쪽은 시트로 백이고요. 오토매틱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60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예쁜, 오메가 시 마스터. 오메가 마스터 코엑셀 8900. 이 제품은 한번 빼면 날짜가 가고요. 또 한번 빼면 시간을 돌릴 수 있고 날짜를 돌리실 때는 오토매틱 시계에서는 6시와 9시 사이에 시침을 놓고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스포츠 시계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와치라고 해도 믿을 만하 그리고 다이얼은 선이 이런 식으로 가로쪽으로 다 있고요. 이같이 예쁘게 보이는 오메가 C마스터 아쿠아 테라 제품입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 직거래서였습니다. 짠!